왜? 안 돼요. 둘이 뭐 해? 왜분 냄새를 맡고 있어? 아유 귀여워. 언니가 안 일어났죠? 밥 기다려 밥이 없죠? 응, 음, 일어났어? 언니 애들이 지금 밥 기다리잖아 어휴 일어나 맞지 나좀 귀엽다? 목 어때? 시원하지? 시원하니까 잠이 슬슬 오지 않아? <웃음> 다리는 왜쪽볼해 가지고 한쪽 다리에 올려놓고 와, 여기 발 벌려진 거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멋지 왜? 밥이 없어? 아, 밥이 없어? 밥, 밥 달라고? <웃음> 왜 이렇게 웃겨? 밥 줄게. <목소리> 어, 밥 줄게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. 망고, 순이, 체리, 목지. 스케치 다 했습니다. 어때요? 괜찮나? 둘이 뭐해? 왜분 냄새를 맡고 있어? <웃음> 야 이거 할때은 어떻게 승니 너몸안 좋아져 <웃음> 아 웃겨. 要 t e d d 그린지 2시간 됐는데 이만큼 그렇습니다 짜잔 짜잔 몇 개요? 하나 둘셋 체리 뭐라 봐줄게 기다려